너를 만난 그 이후로 사소한 변화들에 행복해져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너를 떠올 자주 앉아 너의 하루는 어땠는지 묻거나 나의 하루도 썩 괜찮았어 웃으며 대답해주고 싶어 놀라웠어 널 사랑해 평온한 지금처럼만 영원하고 싶다고 너를 바라보다 생각했어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자란 내 마음 따뜻한 이해로 다 안아줘서 뜨거웠던 여름 지나 그리워질 비 소리에 하나 둘 수줍어도 나를 만나, 너도 행복하니, 못해준 게더 많아서 미안해, 이기적이고 불안한 줘서 이미 돼줘서 소중한 배려로 날 안아줘서 너를 만나.